석여오 강남의통정건 추수오심이로나나. 동주... 유객이 명월 고인심이라 이렵 편주를 타고 더 강우에서 낚시질을 하고 있는데 명월 고인심이라 그때 가을달 휘양창 밝은달은 고인의 마음이더라 자기야 강남무의 동정추수심이라 어젯밤 강남에 비가 내렸는데 동정호의 가을물이 깊었더라. 이 계송은 아무리 깊은 뜻을 찾아보려고 이리저리 분별을 하고 분석을 하고 따져보았자 분별심으로서는 여기에서 깊은 뜻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양력 9월 7일 첫 번째 일요법회 날입니다. 조신스님의 법문을 녹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처음부터 끝까지 활구참선하는 법 어떻게 하면 활구참선을 바르게 할수 있는가 활구참선하는 법에 대해서 소상하게 고구정역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신스님 법문을 많이 들으신 분은 다. 내용을 알아들으셨을 줄생각합니다만 예, 많이 듣지 못하신 분은 녹음 상태가 울려 나오기 때문에 예, 어음이 분명 틀 못해서 혹잘못 들으실 분도 계시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활구참선법. 대관절 활구참선, 사구참선은 데그 활구참선이라는 게 무엇이냐? 참선에는 덮어놓고 참선만 하면 좋은 것이 아니고 참선을 할 바에는 활구참선을 해야 한다. 사구참선, 죽을사자 글귀구자 사구참선은 차라리 그러한 참선은 아니한 것만 못하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서 그러느냐. 사악구 참선은 분별심으로 이론적으로 따져 들어가고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 알아 들어가는 게 있으면 보이는 게 있으면 이것은 사악구 참선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치길도 없고 말길도 없고 문의 사상 듣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그런 것도 없고 뭐 모색 이러이래 이렇게 더듬어 들어가고 알아 들어가는 그런 것이 없이 다만 이무었고알수 없는 의심으로 꽉 맥힌 의심으로 임부었고, 오직 그렇게만 해가면 이것이 바로 활구 참선이라 하는 것이. 처음 참선을 하는 사람은 뭐 기왕이면 무엇좀 알아들어가는 것이 있고, 보이는 것이 있고, 따지는 것이 있고, 무슨 얻어지는 것이 있어야 헐 맛이 나지. 어제도 오늘도 한 달을 해도, 석 달을 해도, 일 년을 해도 아무것도 알아지는 것이 없고 얻어지는 것이 없고 그런 맛이 탱 없는 짓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기와이먼 나는 자력은 못 덕은 좀 재미 있는 방향으로 사구선을 좀 해봐야겠다. 무슨 재미를 붙일 데가 있어야지. 해 갈수록 답답하기만 하고 아무것도 알아지는 것도 없고 참선을 적어도 몇 달을 하고 몇해를 했으면 남 앞에 좀 내놓을 것이 있고 아는 척을 좀 해야지 반날 해봤자 가슴만 답답하고 덩어리냉 가슴 알듯이알 수만 없다 하니 이런 것은 도대체 현대인에게는 별로 맞지 않고 권장할 수도 없고 그러니 기와이면 좀 알아들어가고 알아지고 보이는 것이 있고, 누구한테 자랑을 거리도 있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어떠냐. 혹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일본에서, 일본에서 나오는 참선에 관한, 뭐다, 서적도 좀 읽어보고, 한국에서도 뭐다, 이, 그런 공안에 대한 서적도 좀 읽어보고 이런 분을 가끔 만납니다마는 그러한 책을 두루두루 읽어서 공안이 어떻고 화두가 어떻고 이것은 최다 용이다 이것은 본분이다 신훈이다 이렇게 따져 들어가서 되는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역대 조사가 그러한 식으로 제자들을 가리키지 아니하셨을리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따지고 분별해서 얻어보았자 분별심이요 번뇌요 망상이요 번뇌와 망상 분별이 치성하면 중생의 음, 업의 불 불에 불에다가 기름을 찌트린 것과 마찬가지 결과 뵙기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할구참선은 정말 이 정법에 인연 있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지않는가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머리가 좋거나 나쁘거나 누구를 막론하고 다알수 뭐 없는 의심이 무엇고 판치생모 화두를 하신 분은 어째서 판치생모라 했는고? 정전백수자를 하신 분은 어째서 정전백수자라 했는고? 조주무자를 하신 분은 어째서 무라고 했는고? 다 한마디 딱 들었으면 고대로 믿고 바보처럼 바위덩어리처럼 한결같이 그대로 믿고 그렇게만 해가는, 갈수 있는 사람이면 이 공부는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무엇고, 이 화두, 이 무엇고. 대만절, 이거, 이놈이 무엇이냐.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놈. 부르면 암흑게야 하고 부르면 예 하고 대답할 줄 아는 놈. 누구한테 억울한 소리를 들으면 부 우라가 치밀은 놈. 썩낼 줄 아는 놈. 칭찬하면 기뻐할 줄 아는 놈. 정든 사람이 죽으면 슬퍼할 줄 아는 놈. 언제나 이 몸띠를 주제하고 있는 놈. 이몸 뒤를 운전하고 있는 잠시도 나와 떠나, 떠날 수가 없는 앉어서나 앉을 때나 누울 때나 말을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언제나 이 몸과 같이 있는 그놈 언제나 같이 있고 단1초도 여의지 아니하고 같이 있으면서도 돌이켜 찾아보면 간 곳이 없어 자취가 없어. 눈으로 볼라야 볼수 없고, 귀로 들을라야 들을 수 없고, 손으로 잡을라야 잡히지도 않. 대관절 그놈이 무엇이냐 이 말. 찾아 보면 자취가 없는데 항시소소용용하다 대관절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큰일인 것입니다. 이놈을 깨닫지 않고서는 인생으로서 태어나가지고 가장 중대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출세했다. 또는 저 사람은 성공을 했다 하지만 돈을 많이 벌고 큰 명예를 얻거나 무슨 박사 학위를 얻거나 무슨 큰 권리를 하게 되면 출세했다고 그러고 성공했다고 그러지만 이것은 세속적으로 일반적으로 오용락을 인생의 전부로 생각하고 한 말이지 참나 나의 주인공 나의 본래 면목을 깨닫지 않고서는 정말 출세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성공을 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인생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인생문제를 해결하는 이것이 바로 활구참선법이예요. 불법의 목적이 바로 이 인생문제 해결하는 바른 가르침인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주어진 자기에게 주어진 일생을 통해서 기억코 해결해야만 할 하나의 큰 숙제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인들은 목숨을 바쳤습니다. 인생을 여기에다 다 걸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이 목숨을 바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가정을 위해서는 이 몸을 버리고, 나라를 위해서는 가정을 버리고, 이 진리, 진리를 위해서는 몸과 가정과 나라도, 나라까지 전부를 버려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역사 있어 온 이래로 중대한 계기에 부딪혀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참선을 한 사람은 나라까지 다 버리라 그것은 현재 우리 형편에 맞지 않는 말이다 혹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진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은 제절로 나라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고 가정에는 충실한 사람이 되고 자기 몸을 가장 아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몸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나라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참으로 나라에 충성하고 가정을 참으로 아끼고 참으로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도 가장 아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나라에 충성, 나라에 충성해 봤자 마음으로 참나를 깨닫기 위해서 수행을 쌓지 아니한 사람, 공부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뿐이지 참으로 나라에 충성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입으로 충성 충성한다고 해서 그것이 참으로 나라에 충성이 된다면 이 세상에 충신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교 성경에도 하나님 하나님 한다고 해서 참으로 참다운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는 뜻이 있습니다. 나라를 참으로 걱정을 하고 참으로 자기 자신을 아끼려면 당장 이 시간부터 이 자리에서부터 이 무엇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무엇고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속이 상할 때이 무엇고. 슬플 때이 무엇고 괴로울 때이 무엇고 그때 1초 1초를 그 기회를 슬프다고 해서 슬픈데 빠져가지고 자기 자신을 망각해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여우무 불이 탈때그 노여우무 불 속에 빠져 들어가서 자기를 망각해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노여울 때그 노여운 그 생각을 버리지 아니은 채이부었고 슬플 때는 슬픈 그 마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바로 그 슬픈 마음으로 이부었고 이것이 바로 최상승법이요. 활꽃 참선이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수행 자세인 것입니다. 직장에 다닌 사람이면 직장에서 충실히 일하면서 그 속에서 이목고. 그래서 이 공부는 남녀노소가 없는 것이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누구나 할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어째서 이목고가 그렇게 좋은 것이냐. 사람들은 한 생각, 좋은 생각이 일어나건 부진 생각이 일어나건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 일어나는 생각의 노예가 되고마는 것입니다. 그 일어나는 생각을 돌이킬 줄을 모르고 일어나는 한 생각이 일어났다 하면 그한 생각에 일어나는 한 생각에 완전히 끌려 말려 들어가고만 마는 것입니다. 다행히 그 생각이 좋은 생각이 났을 때는 괜찮지만. 노여운 생각이나 슬픈 생각이나 괴로운 생각이나 원한의 원망스러운 원 생각이 일어났을 때는 그한 생각이 일어남으로 해서 완전히 끌려가가지고 공연이 속이 상하고 가슴이 벌떡거리고 숨이 가빠지고 얼굴에 이마에 내천자가 써지고 공연이 맥박이 벌떡거리고 숨이 가빠지고 그러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에는 고인 다른 사람도 베기도 싫어지고 짜증이 나고 그러한 생각이 한 번만 하루에 한 번씩만 나고 두 번쯤 안 나도 별것이 없겠지만 그런 한 생각이 일어났다가 한참 동안 그놈에 휘말려 들어가 가지고 이리저리 끌려 대니다가 겨우 그 생각이 꺼질만 하면 은 금방 또 새로운 딴생각이 일어나 가지고 또 그놈의 또 이리저리 끌려다녀 가지고 산으로 구렁텅이로진흙구덩이로 이리저리 가시밭으로 끌고 다니다가 겨우 그 생각이 꺼질만 하면 또 딴생각이 나고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자기 의 생각의 물결 일어날 때마다 시달림을 받고 그 이튿날도 그렇고 그 이튿날도 그렇고 1년 내내 심지어 잠이 잘 때는 조금 조용한가 싶었는데 잠이 깊이 들었다 하면 꿈속에서 또 시달림을 받고 끌려다니고 그런 한 생각이 생각으로서만 끝나면 또 괜찮지만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가지고 몸으로 또그러한 어. 나타 행동을 취하게 되기 때문에 그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고 아니한 큰그 미세한 한 생각이 결국은 그것이 행동으로까지 업을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생 동안을 그한 생각의 물결 그한 생각이 어디에서 나온가는 모르지만 끊임없이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생각의 물결 속에 휘말려서 끄달려가지고 일평생을 지내고 일평생 인연이 닿으면 다시 또 새로운 몸을 받아가지고 또 다음 생을 그렇게 지내고 해가지고 무량한 겁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금생의 우리 사부대중은 다행히 불법을 만났고 또이런 최상승 활구참선을 또 한자리에서 어, 법문을 듣고 또이 인원을 하게 된 것은 과거에 우리가 끊을라야 끊을 수 없는 수승한 인연을 지어서 그리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생에 이러한 좋은 법을 만났니다 이것을 즉각 행동으로 옮겨서 실천을 함으로써 인생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신 분은 다 그런 마음으로 여기에 오셨을 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팔심은 바다와 같이 넓고 깊게 하고 입지는 여산이라 뜻은 태산과 같이 그렇게 무겁게 높게 쉬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바른 참선법을 배워가지고 열심히 정진을 하되 여구도연이라 네. 속담에 수염에 불 끄듯하라 아, 아무리 행동 느리고 게으린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 수염에 불이 붙었을 때 천천히 느리게 불을 끄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닥 따가지고 벼락치듯 수염을 비벼서 불을 끌 것입니다. 그래서 고인네들은 여구두연이라 머리 머리에 불 붙었을 때 머리에 불이 붙었을 때뭐 그보다도 자기 아들이 지금 곧 죽는 애, 남편이 죽는 애, 무슨 재산이 넘어가네 그런 것도 두째일 것입니다. 눈뜰들 결도 없이 그죠? 거의 그죠? 반사적으로 손이 머리로 올라가면서 우닥닥 그 불을 끌 것입니다. 여구두연이라고 한 표현은 지극히 우리 수행인으로서 도를 닦기를 한 생각 한 생각을 돌이켜서 화두를 들기를 머리털에 불 붙은 것을 갖다가 끄듯하라. 여구두연하라. 아주 잘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마땅히 부지런히 정진을 하되 머리털에 불 끄듯하라. 이러한 정말 한 생각 한 생각을 그렇게 단속을 해나가고 일초 1초 일초를 그렇게 단속을 하지 않고서는 금생에 도업을 성취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공부해가는 방법은 지극히 간단하고 쉽지만 한 생각 한 생각을 그때 그 자리에서 돌이켜 가지고 머리털에 불 끄듯 그렇게 단속을 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방법이 어려워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근기가 하열어서 하열하기 때문에 도업을 성취 못하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나빠서 못하는 것도 아니오 여자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가정의 모든 형편이 허락이 안되어서 공부를 못한다 이런 핑계를 대신 분이 있습니다만은 형편은 따질 것이 없습니다. 선방에 나오시지 아니해도 댁에서 그저 집을 보시든, 애를 보시든, 살림을 보살피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앉아서도 하고, 누워서도 하고, 차를 타면서도 하고, 일하면서도 하고, 밥 먹으면서도 하고, 집안일이 너무 어수선하고, 너무너무 재앙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이 편탈 못해서 못합니다. 그것도 핑계에 지내지 못합니다. 속이 상할 때도 할수 있다는 데야. 슬플 때도 할수 있다는데야 오히려 우화가 치밀고 슬프고 괴롭고 그럴 때 오히려 공부하기가 더 좋다는 데야 그런 핑계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공부는 환경이 좀 안정이 되어야 하고 적당한 장소가 있어야 하고 적당한 시간이 있어야 하고 모든 여건이 들어서야 할 수가 있지만 오직 이 활구 참선 최상승법 이 참선법 참선만은 때와 장소가 상관이없고 어떠한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책직을 가하고 생각을 돌이켜서 더 열심히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일생동안 희로애락 그 슬픔과 괴로움과 노여움의 파도 속에서 그한 파도 한 파도를 잘 타고 넘으면서 이목구그 그 상황 속에서 이목구를 하는 것이 그 파도를 지혜 있게 넘어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분들 그것을 극복하고 오히려 그러한 상황을 역이용해서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삼고 발걸음으로 삼으면서 결정코 금생의 생사 문제를 해결해서 부처님 제 목숨을 계승할 수 있는 길이 오직 이 활구참선법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명심을 하시고 이 자리에서부터 예, 법보제자 조신스님이 설하신 이최상승 활구참선법을 믿고 실천하고 성취할 수 있는 법보제자가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